정지훈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영화 자전차왕 원복동 김유성 감독 관련인 터뷰에서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면 2003번지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직업에 각인된 사람이 또 다른 직업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받아들 이기 힘든 구조였다고 오을 뗐다. 이어 2000년대 초의 가수로서 탄탄대로를 갈 것이라. 고 했을 때 갑자기 상두야 학교 가자 신놉시스를 읽고 무조건 하겠다고 매달렸다. 다 반대를 많이 했다. 왜 굳이 연기를 하고 싶냐고 여쭤보시더라. 나는 원래 연연과 출신이고 연극을 전공했고 무대를 널려봤다. 고등학교 때 무슨 무대포 정신인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했다. 다행히 사랑해주셔서 그것이 일정 부분 매맞을 매 맞을 때는 네 맞지만 비와 정지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와 정지훈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정해야 할것 같다. 무대는 사실 몸이 옛날 같지는 않다. 스포츠 선수와 같다. 춤을 추려면 몸의 전성기가 필요하다. 몸의 전성기는 지나가는 시기다. 댄스 가수 역할은 내 려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니다라고 밝혔다. 정지훈은 평범한 물장수에서 민족영웅으로 성장하는 자전차. 선수 엄복동 역을 맡았다. 자전차왕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선수들을 제. 치고 자전차 대회에서 조선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엄복. 동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2 7일 개봉한다. 의 오랜만에 가수 비가 아닌 배우 정지훈으로 대 중앞에 섰다. 한국영화 출연은 알투비 리턴 2배. 이스, 2012, 이후 7년만. 그의 표정에는 옅은 기대감과 짙은 긴장감이 묻어났다. 2 7일 개봉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타이틀로를 맡은 정지훈, 37을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만 났다 공백이 길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웃음, 가수와 배, 우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가수들은 보통 1년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사이에 영화 제안이 들어오면 일정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영화는 스케줄이 비어있는 시기에 때마침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제작자로 참여한 배우 이범수가 직접 제안을 건넸다. 영화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개최한 전조선자전차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우승한 실존 인물, 엄복동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스포츠 영웅이었으나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대대한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순박한 물지개꾼에서 늠름한 자전차 선수로 거듭나는 서사를 그려내기 위해선 캐릭터 성격을 구상하는 게 먼저였다. 정지훈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단순무식 순수 청년 이라는 설정으로 촬영에 들어갔다며 장면별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세밀한 변화를 표현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특유의 성실함은 이번 작품에서 역시 빛을 발했다. 촬영 세개월여 전부터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들이 받는 훈, 련을 받았고, 극중 자전거 경주 장면을 전부 직접 소화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완성본을 보는데 고생했. 던 기억들이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개봉 전 선공개된 영화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작품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대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뽕 장면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엄복동과 독립운동가 형신 강소라의 러브라인은 억지스럽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곤란한 질문에도 그의 답변은 솔직 담백했다. 정지훈은 각 캐릭터 관계 설명을 다 넣으면 러닝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되더라. 스토리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감독님께서 편집하신 것 같다면서 내 입장에선 열심히 연기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1920년 경성시민대운동회에서 일본 측만행에 항 의하며 우승기를 꺾은 언복동이 일본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자 조선 관중들이 몰려나와 그를 보호하는 장면을 두고 말이 많았다. 그는 그 장면은 기록에 남은 사실이다. 그것까지나. 그게 해석하진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데뷔 2 0년 차인 정지훈은 자신의 정체성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대중이 저를 좋아해 주신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요. 무대도, 연기도, 예능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싶으셨던 거죠. 저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잃고 싶지 않. 아요.